어때? 첫인상이? 저, 인상은 솔직히 기대 이상. 지금, 너가 타고 있는 어, 차는 뭐지? 저는, 요번, 이제, K5를 타고 있는데, 이거랑 별반 차이는 없는데, 지금 다 똑같은데, 음. 근데 이걸 좀 무시를 못하네. 어. 이 앞에, 어, 내비게이션이라, 음. 이게 살짝 꺾여 있어서, 음. 이 운전자가 좀, 운전할 맛? 음. 좀 나네. 음. 오 진짜 확실하게 K5랑 다른 게 뭐야? K5는 이제 일자고 음. 뭔가 공격적인데 얘는 음. 다 안정적인. 와 넓다. 음. 음. K5 탔을 때랑 이 차랑 많이 넓어? 어... 그렇게 넓지는 않 그렇게,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음. 이 카본이 와 이쁘다 여기. 이거 뭐야? 근데 이게 원래 기본인가? 음 얘가 밑에서 두번째 등급이거든요 어, 여기 카본처럼 되어있는데요 응. 근데 이걸 또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이거 응. 상위 트림은 이제 우드 트림으로 되어있어 어, 원래 K5는 응. 여기에 이게 있거든요 옆에 메뉴 네, 근데 응. 이거는 어디 있는거예요 뭐 어떤 뭘, 뭘 찾으려고? 그 지도하면 지도, 지도 여기 밑에 아 맵, 맵 버튼 아, 아, 여기 있구나. 밑에 걸 누르면 공조기 버튼이 되고 퍼치네. 어 위에 걸 누르면 이제 우와 버튼. 크다 어. <웃음> 와 크다 이게 몇몇 인치? 1 2 5 인치로 알고 있어. 야 K5는 몇 인? 인치지. 인치. 10인치. 어. 그래서 소렌토 타는 분들이 아, 첫 보기지. 이거를 보고 되게 부러웠는데. 근데 오. 이번에 소렌토 페이스 리프트 될 때는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고. 요시 주행을. 네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요. 느낌이 어떤지. K5 오너가 타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느낌. 근데 지금 이거 어 진짜로 이거 달리 와 느낌 괜찮아? 이야 뭐야 <웃음> 좋아? 아 이거 SUV 참아뽕 온다 이거 아 하긴 그 셀토스를 타봤으니까 아. 어느 정도 SUV 느낌은 알겠네 뭐나 생각보다 SUV가 그렇게 솔직히 승차감이 안 좋았거든요? 응 알죠 그 쿵쿵 막 하고 응. 요... 탈만해? 오 조용하네 이게 정숙성이 되게 좋다는 얘기가 있어 조용하네 진짜 조용하네 음. 뭐 끌때는 음. 끌때는 한번 누르면 그러니까 이제 공조를 누르고 얘를 꺼야 되는거야 이건 좀 불편하긴 한데 음. 근데 나도 지금 한야 진짜 그냥 끄니까 완전 조용한데? 엔진이 꺼지고 모터로 모토, 되면 <웃음> 발 컨트롤만 잘하면 음. 시내에서 20에서 25를 찍어 와. 그리고 이 차의 옵션은 어, 스타일, 하이테크, 드라이브 와이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지? 어1 2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K5 디자인도 엄청 세련되지 않았어? 어, 세련됐는데 1 2 b 가 나는 둥탁할 줄 알았는데 어. 그러지 않네 어 음. 진짜 괜찮네 이거 진짜로 <웃음> 나는 그랜저를 탔잖아 어. 그래서 처음에 사실 지금도 적응이 잘안 되는 거는 높이? 따, 서스펜션이 너무 단단해 음. 근데 내 입장에서는 어. K5가 진짜 단단하거든요 어. 아 그래? K5가 단단해 진짜로 음. 근데 이게 K5보다 지금, 지금 잘돼 있어 소프트해? 어 오. 진짜, 진짜. 그런 느낌이구나 <웃음> 와.. 이 전기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또 느껴지네 어... 지금 EV모드라서.. 이야.. 어... 와... 이러다 씨... 차 바꾸는 거 아니야? 아, 바... 아 잠깐만.. 아 진짜로.. 아, 뽕뽕네.. 형님은 조금 그런 건 있겠다.. 지금 백미러가.. 음. 아, 생각보다.. 그거보다 음. 작은 거 같은데? 그랜저보다 작. 지 그쵸, 그랜저보다 작지. 이 끝에가 살짝 어. 꺾이는 부분이 있어. 맞아, 형님 거 완전 넓었는데 어. 그랜저는. h g 는 엄청 크거든. 맞아. 와. 근데 어차피 여기는 이제 우측방 센서들이 다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되더라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높았나? 아, 내가 승용차만 타다가 지금 이거 타서 그런가? 이게. 지금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게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죠 맞죠? 어. 아, 어쩐지 이게 진짜 높아 최대한 낮춘건데도 높아 어. 그래서 키가 큰 사람들은 키가 크잖아 어, 제가 지금 184대? 어. 근데 184대도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어. 지금 이게 5, 537이 음. 얼마를 넣는 거예요? 지금 530, 내가 엊그저께 주행 불이 들어왔을 때 음. 5만 원을 넣거든. 었한 음. 600, 한50 정도 찍혀더라고 주행 가는 거리가. 음. 근데 풀 주유는 아직 안 해봤는데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 주유 후 정보. 내가 안고 잡게 음. 주유하고 나서 여기 83km를 탄 거야. 음. 그리고 평균 연비 10.0 찍은 거지. 네 시간 15분을 탔네. 아니 이거, 이거 너무 퀄리티 있다. 어던 거? 이거? 내비게이션내비게이션 눈이 잘 보인다. 음. 이게 다들 이 얘기를 많이 하네. 어. 이게 2인치 차이가 큰가봐. 아 진짜 커. 그리고 이게 살짝 휘어져 있어서 어. 더 운전자에 대한 시야 확보가 <웃음> 그래? 와 확보나 이거? 어... 아 소렌토 안 사길 잘했다. <웃음> 이게 같은 엔진을 쓰잖아. 어. 근데 스멘토는 차가 더 크잖아 무겁고 응. 그래서 조금 나가는 게 무거운 느낌으로 나가고 이 차는 어? 가벼우니까 잘 나가는 설마 느낌. 이거 C타입 아니지? C타입이야 C타입이에요? 어. 와 C타입도 들어가? 응너 어. 없어? 어 C타입 없어 여기 무선 충전도 돼 돼요? 응야멋쳤다뭐 어. 없어? 어 없어 바꿔 이게... <웃음> 아, 이 정도도 좋아할 줄 몰랐네. 음, 난, 진짜 괜찮아. 아니 너 차도 신형 K5니까 지금 엑셀 맛있네. 이따가 차 없을 때 아, 스포츠, 스포츠 모드로고 한번 밟아봐. 네, 엑셀 맛있네 이게. 네. 이제 스포츠 핸, 스포츠 모드 어, 한번 당겨봐. 어, 핸들감 있다. 어. 와, 이거 이거 드라이브 모드 여기 오케이. 스포츠. 얼마 보세요? 음. 이게 휠스핀까지 일어났대 평지에서. 와. <웃음> 와우. 그게 있네. 승, 승용차는 어. 처음부터 나 공격할 거야 이건데 어. 이 SUV는 응. 기다려라에 기다려라에 <웃음> 야 지금. 그러고 나서 엄청 빨라지네. 어. 근데 이게, 이게 커서 그런가? 이게 조금 그게 있네. 그거는 있어. 그거 스포츠를 음. 밟으면 음.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이 핸들을 음. 승용차는 확잡아두거든요 음. 완전 딱딱해. 음. 근데 이건 그렇게 딱딱해지진 않네. 근데 승용 이거 이거 타면은 음. 핸들 때문에 조금 피로감 덜어갈 것같아 부드럽네. 어. 원래 SUV가 부드럽나? 나는 오히려 거꾸로 느꼈어. 아까 현대, 얘기했듯이. 근데 형님이 원래 현대잖아. 어. 현대는 완전 부드럽잖아. 그렇지. 이건 되나 음. 창문 열어줘. 지원하지 않는 기능. 그래? 어, 얘는 그 기능이 없어. 아, 어, 이게 이게 기능에 차이가 있나? 어, 뭐? 옵션에 따라 달라 아. 그리고 원격으로도 창문을 열면 제만 음. 열려. 운전석만 지원을 하고. 브레스팅. 그리고 내가 꼭 SUV 타면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뭐뒤물 주기 <웃음> 승용차는 없잖아 없지 어. 뒤에 숨겨져 있어 위에서 내려와 어. 여기 인포 인포테이머트 이런 거는 다 똑같지 K5랑 응다 똑같아요 지금 다 똑같고 어, 어 다른 거는 힐아 응. 힐이래요 이거. 스티어링 힐. 자, 스티어링 괜찮아 모양 크기 응. 크기 딱 적당한데 음. 이거는 전동 아니죠 음. 음. 이 하이그로시는 어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때 타가지고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거? 있거든 어. 저도 이거 때문에 진짜 이거 음. 솔직히 관리 안해 음. 왜냐면 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만 있어 이렇게도 있고 음. 이렇게 있잖아요 음. 근데 절대 물티슈 안 돼요 여기는. 어, 그 음. 물자국 나는 거 어, 물자국 나아서 절대 물티슈 노 추천 아 근데 확실히 네. 승용차를 타다가 네. 이걸 타니까 네. 다 보이네 시야가 어아 이게 다르구나 이게 이거 탄 사람들이 시, 승용차 타면은 응. 운전감이라 그래야지 응. 운전감을 배워서 조금 천천히 달리는데 응. 승용차 타다가 이거 타니까 응. 쉽네 이 응. 하이브리드 느낌 어때? 너 가솔린이잖아 네. 아니 말도 못하니이 느낌 알잖아 다들 이 느낌 알 텐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이렇게 돼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 걸고 진짜 평지에서 풀악셀을 밟으면 휠 스팬이 나는데. 아... 그만큼은 토크가 좋은 거야 힘이 센 거지 그러니까 너가 지금 연비주행을 한게 아니잖아 네. 막 밟았는데 시작하고 나서 지금 13.5km를 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발 컨트롤만 잘하면 네. 그 지금 EV 모드가 이렇게 개입되잖아 네. 그러면서 모터로만 쓰게 되면 지금도 18 이상 만들 수 있을까? 아. 살살 받는다고 하면? 어 눌어 나네 진짜로. 컨트롤만 응. 하면. 응. 아. 하이브리 타는 이유는 사실 연비 때문이잖아. 맞아요 연비. 내가 이차 타면서 느낀 게 뭐냐면. 봐봐 형님 지금 온지 저기에서 응. 온지 별로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늘린 거야.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내 얘기 듣고. 봐봐봐봐 봐봐, 지금 몇 인지 봐봐봐. 십사로. 봐봐, 봐봐. 어, 봐봐 어, 바로 올라가잖아. 발컷만 해도. 어 발컷만 해도 기도. 응. 음... 그래서 나는 이 차를 타면서 연비 주행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야. 스스로 안전 주행을 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거야. 아불 나오네 여기. 응. 승용차는 불안 나오는 게 많아. 음 응. 등급에 따라. 서 응. 그거 해보셨어요? 그 여기서 지금 내가 여기 시내라서 못하는데 어. 핸들 잡아주는 거 오, SUV는 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는 해봐 눌러면 되지 여기 근데 시내에서는잘안 잡아줄 텐데 잡아줘 눌렀어 지금 응.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오고 응. 어 근데 또 하나 발견했어 응. 응. 지금 차가 오면은 응. 얘가 여기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네 음 그게 드라이브 와이즈의 후측방 경보를 해주는 거야. 자, 이제 장점은 다된거 같고 음. 단점 단점만 이제 쭉한번 얘기해줘. 근데 진짜 내가 단점을 지금 찾으려 해도 지금 일단 없어, 없어. 아니 지금 달리는 것도 너무 좋고. 음. 음. 내가 생각했던 옛날 SUV 그 등딱한 게 없어. 음, 그 셀토스랑 비교하는 거예 지금 스포티지를? 셀토스는. 음. 어 내가 그거 타고 알죠. 그거 3개월 한6 8개월 탔나? 응. 음. 바로 바꿨잖아. 누나한테 주고. 응. 아, 그래서 내가 SUV 절대 안 탄다 이. 제 어,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 어, SUV 너무 괜찮은데요? 높고. 오. 야. 태영이한테 이런 좋은 평을 받을 줄이야. 어, 막 아, 욕해 버리고 싶은데. <웃음> 이렇게 하면 어. 내 거는 이걸 읽어 줘. 뭐를?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해체하십시오. 아. 음성 그러네. 음성 안내를 해 준다. 음. 뭔가 옵션에 뭔가 지 않을까? 음, 수도 있고. 어, 뭐 음성 안내 설정이라든지 뭐 음. 나는 이 하이브리드 행 하는다 이 소리가 <놀람> 좋더라. 뭔가 전기차? 미, 뭐 미래에서 온 어? 차를 타는 느낌? 내가 제주도에서 EV 타고 그것 때문에 반했잖아 어, 제주도에서 뭘 탔는데? EV, EV6 EV6? EV가 딱 그, 이거예요 음, 음. 음.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매력에 빠졌으면? 하이브리드 나쁘지 않네 음. 지금 만기로 됐는데 오, 핸들도 좋네. 가만히 냅두는데 일자로 가긴 하네. 음, 주행보조 꺼도? 응, 일자로 가는데, 그냥? 응. 직진성은 좋다. 어? 응. 어? 나 찾았어, 또. 뭐? 뭐, 장, 뭐 다른 점이 뭐가 있어? 터치속도가 빠르네. 터치속도가 빨라? 빠르네. K5보다? 빠르네. 어, 그래? <웃음> 뭐야, 왜 그러지? 어, 차이가 어? 있어? 그리고 이것도 더 빠르네. 뭔가. 아... 빠르네. 그래? 어, 이게 더 빠르네. 그러면 뭔가 CPU가 좀더 좋은 컴퓨터가 들어있나보다 이게 더 빨라. 음. 이게 지금 더 빨라. 그리고 터치도 음. 어, 달라. 음. 하이브리드는 뭐야? 하이브리드 누르면 음. 이제 내비가 지워지고 현재 이런 시스템이 배터리를 쓰고 있는지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조금 있다보면 이 앞에가 엔진이잖아 응. 노란색이 들어오면 엔진이 개입돼서 어 바퀴 구동축으로 들어가고 모터가 돌리는지 이런 걸볼 수가 있어 근데 음. 운전할 때 필요 없겠다 그치 이제 연비 주행하는 용도로만 필요한거지 근데 이제 옆에 여기 요걸 눌러서 미디어랑 경기랑 뭐 그런 거볼수있어요 이렇게 연비 이렇게 같이 아 보는거지 내가 지금 연비 주행을잘 하고 있는지. 재밌네. 어 차가 재밌다. 야, 차가 재밌네. 단점 찾아달라니까 왜 단점은 안 찾고? 아씨 단점이 싫어 뭔가 트림에 대해 아, 뭔가 어야이거 좀... 얜... 이거는 자동이야. 아 니가 요즘 시계 이렇게 하다가. 나, 이거, 이거 야, 누가 어... 어. 아이씨 여기 여다못요 여자 <웃음> 봐봐 여자들은 바로 응, 이래야 되는데 어. 오빠 이거 어딨어? 나도 이거 조금 당황했다 아 이거 조금 아니네 이거 옛날 방식이잖아 오 옛날 방식이네 이거는 아. 조금 아쉽더라 근데 이것도 스포티지가 다 그런 건 아니고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그런 거 같아 화장등을 수동으로 켜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쉽더라 우리 얘네 이거에좀 디테일을 살렸네 여기가 얘기를 해줘. 여좀 그냥 어. 그 K5도 그냥 이게 손잡인데 어. 얘는 뭔가 좀 여기에다가 조금 이쁨을 줘볼까 아, 옆에도 여기가 스피커인가? 어.. 모르겠네 지금 이게 지금 스피커처럼 되있는것 같고 필러 쪽에 스피커가 있고 어. 밑에도 있고 스피커는 들어봤어요? 어? 응? 스피커? 어.. 소리 들어갔지 근데 지금 내가 이거 찍고 있어서 사운드를 음. 못키는데 소리는 나쁘진 않은데 뭔가 고급 스피커 느낌은 아니야 음. 등급이 낮아서 근데 내가 좀안 좋은 건 하나 있어 뭐. 이게 지금 무선 충전기도 되잖아 음. 근데 이게 여기에도 짐을 어차피 좀 놓을 때도 있거든요 음. 그럼 꺼내고 다시 충전하려면 이걸 들어서 이렇게 해야 돼 어, 이게 조금 안 좋아 음. 그래서 무선 충전기가 내가 따로 있으면 좋을텐데 그치 수납용이 아니다 어 수납용이 아니야 이거는. 핸드폰용이다 음, 핸드폰용이야 이건 그래도 뭐 무선충전을 뭐, 있는 것만으로 고급스럽긴 거, 하지 있는 것만으로도 뒤에는 음... 포트 있어요? 어? 뒤에도 C타입인가? 뒤에는 이 위에 등급은 있는데 음. 얘는 없어 아... 아이 그래도 만들어주면 되지 이렇게 돼지 장난질 겁나 지만해 진짜 예... 이게 음. 핸들은 커 근데 음. 이게 네모나 잖아 음. 이리로 가린다 가려 이게 딱 보면은 어. 시선이 어. 동그랗게 이게 지금 네모난 게 아니라 어. 이렇게 가야지 네모나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동그래 아... 그래서 핸들 조정이 좀 필요하긴 해 음... 그러니까 평상시 운전하는 핸들 위치로는 안 보여 어, 어 나는 진짜 그런 거안 봤는데 내가 잘 발견했네 어. 오. 그런 거 지적한 게 분명히 있었어 어. 나도 그래서 처음에 뭐지? 그래서 보이게끔 맞춰놨어 왜냐면 잘 보면 여기가 음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지? 동그랗게. 어 보여요 그 안에 핸들을 맞추면 되는 거야 아... 그라데이션이 살짝 들어가 있어 그럼 나는 낮게 잡아야 되는 거야 뭐. 어너 어... 시야에 맞게 핸들 조정하면 돼그런데또 너무 높이면 불편하면 음... 차라리안 보는 게 낫지 연비는 어때? K5는 이런 시내에서 몇 킬로나요? 12에서... 오, 그기도잘 나오네 12에서 11 그거는 조금 잘해 놓은 것 같아. 디테일하게. 그 디스플레이 블루스크린 필터 그 어, 핸드폰에 맞아요. 있는 거 그거에 블루라이트. 어, 블루라이트. 이렇게 해서 그러 그러니까 은근히 어. 은근히 이렇게만 해 놔도 되겠죠. 어. 앞차인 차량을 어, 이거 어. 전방 차량 음... 출발했다고 알림을 알려 주는 거네. 잘 음. 알려지네. 근데 이걸... 이거 있죠. 은근히 쓸모 있어요. 그치. 핸드폰 하다가 딴짓하다가 <웃음> 어 진짜 이렇게 때리 내용을 앞으로 보게 되고 근데 이게 원래 이런가? 뭐? LED가 좀 무섭네요 여기 화면이 아 오늘 미세먼지랑 안개가 많아서 이렇게 나와? 어. 좀 그거 k 5랑다르네 지금 어 얘가 알기 내가 알기로는 K5보다 저 표현해주는 화면 종류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 어 이, 우, 나는 이거 없어 이게 지금 SUV는 이게 잘 잡아준가 모르겠다 여기 언덕에서 음. 음. 일단은 브레이크를 밟고떼고 2, 3초를 버텨줘 1, 2, 3 밀리지 음 이게 은근히 쓸모있다니까 당연하지 이게 오토홀드 기능이 비슷한 거야 어. 오토홀드를 음. 안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내리막길 주행에 엔진 브레이크 쓰잖아 어. 근데 얘는 이 기능이 있어 디... 아 이거는 이거 누르면 잡아주는 거 어, 내, 어. 내리막길을 저속으로 해주는 거 음, 맞아 맞아. 어, 이것도 아, 되게 있네. 좋대. 그러니까 따로 엔진 브레이크 수동으로 바꿔서할 필요 없고 저거 켜놓으면 아, 있네. 브레이크 안 밟아도 천천히 내려가주는.